여러분 안녕하세요 푼더보컬입니다 오늘은 근긴장성 발성장애라는 이 발성장애 질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긴장성 발성장애라는 것은요 이말 그대로 성대내 근육의 긴장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발성장애인데 자, 이 발성장애는 근긴장성 발성장애는 근육의 긴장성에 대한 부분도 있으나 시민성 심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근긴장성 발성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치료사분이나 뭐 지도자분들과 이렇게 훈련하실 때 심리적인 부분을 내가 어떻게 갖추어야 되면서 발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기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맹목적으로 발성훈련만 한다고 해서 이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까지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라 것이죠. 제가 한 15년 정도 어, 소리를 내보니까요 느낀 게 있습니다. 에, 결국에 이 소리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다는 라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심리를 갖추느냐에 따라서도 소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에, 근긴장성 발성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 경험하셨던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근긴장성 발성장애는요 누구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뭐 극복할 수 없는 병은 아니고요. 다만 성대라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 드리지만 불수근이기 때문에 이 불수근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제어하기 불가능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근육입니다. 근데 그런 근육에 질환까지 생겼으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바라시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꾸준히 정말 길게 보셔야 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꾸준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요. 뭐몇 회차를 해서 뭐 이런 변화가 생겼고 뭐 이런 식의 너무 마케팅이 좀, 뭐좀 팽배한 곳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지향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들려드릴 학생의 사례는요. 저요픈도 보컬에서 현재도 현재도 근긴장성 발성 장애의 발성 교정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이 경우에 지금 현재로는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 상태 같은 경우에 뭐 이따 파일을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상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정도 기복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파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아졌는데 기복이 좀 있습니다. 성대라는 거는 이 탄성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불수근이거든요. 계속 튕겨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탄성이 다른 분들보다 더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뭐 아예 안 떨리는 경우도 있고, 너무 심하게 뭐 떨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좋아졌다가 약간 기복이 있는데 다시 어느정도 안정감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과도기들을 많이 좀 거쳐야 비로소 이제 안정기가 찾아오고 이제 완벽하게 내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도기들은 필수적으로 거치셔야 할 하나의 이제 기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픈 더 보컬에서는 근긴장성 발성 장애를 이제 완치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긴장성 발성 장애라는 것은 본인이 현재 이제 그 발성 치료를 위해서 이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치료사나 지도자들과 계속 상의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치료, 이 교정을 그만둬도 되는지. 왜냐하면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고 해서 그만뒀다가 나중에 몇 개월 뒤에 다시 초기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머리속에 기억하시고 긍정성 발성장에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도 보컬에서 현재 지금 레슨 받고 있는 분의 케이스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을에 볼수 있는 철새 우리나라 가을에 볼수 있는 철새들을 살, 살펴볼 수 있다. 늦가을이 되면 철새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천연기념물인 저새 먹이를 찾고 있는 청다리도요 등을 볼수 있다. 시베리아나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중에 잠시 우리나라를 둘러가는 새를 나그네새라고 한다. 환경오염으로 나그네새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가을에 볼수 있는 철새 우리나라 가을에 볼수 있는 철새들을 살펴볼 수 있다 늦가을이 되면 철새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천연기념물인 저새 먹이를 찾고 있는 청다리 도요 등을 볼수 있다 시베리아나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중에 잠시 우리나라를 들러가는 새를 나그네 새라고 한다 환경오염으로 나그네 새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굉장히 많이 처음에 비해서 좋아졌죠. 이렇게 좋아졌다가 또 어느 정도 이제 약간 그 과도기 기복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있다가 또 지금 안정기로 접어들었어요. 뭐 안정기라고 할 수는 없죠. 좋아졌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좋은 흐름으로 끌고 가야겠죠. 발성 장애는요. 여러분들께서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는 게 변화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완치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통째로 뿌리 뽑는다라는 그런 마인드셋이 필요하고요. 절대로 변화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완치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근긴장성 발성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께 평소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셔라 라고 제가 하나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법보다는요. 이건 평소의 습관이 좀 중요한데요. 근긴장성 발성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 특징이 있습니다 숨 있죠 숨 말할, 말을 할 때는 이 숨이 나오잖아요 이 숨이 다 이렇게 떠 있어요 좀 이런 식으로 좀 느껴지세요? 네, 좀 이런 식으로 약간 떠 있어요 예뭐 네, 이건 유형이 아니라고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올려서 말하기도 하고요 예 네, 요런 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차분하게 말하려고 하세요. 제가 드리는 오늘의 팁은 정리해드리면 나만의 말의 속도감을 만드세요. 말을 쭉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속도감 있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의 그 성질을 타고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듣는 상대가, 듣는 상대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간파할까봐 혹은 이, 이 사람이 내 말을 끊어버리고 빨리 들어올까봐 말을 막 빨리 하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거 하세요, 내 거. 내말에 속도감을 만들면서 소리값을 밑에서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습관만 잘 가지셔도 한 30% 정도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중에서 한 30% 정도는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소의 습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하루하루 개선의 노력을 보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픈 더 보컬에서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발성 장애를 겪으시면서 훈더 보컬과 함께 훈련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서 제가 피드백 할수 있게 카테고리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한번 편하게 누구나 무료입니다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긴장성 발성장애 겪고 계신 분들 파이팅이고요 어,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목소리 내는 거 겁내 하시지 마시고 아까 들려 드렸던 사례처럼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결국에는 목표가 완치가 될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